다 죽어버리렴. 아... 소범, 음넌소야 아... 포켓몬. 이자 포켓몬 알아 소범. 소소 해본 피코파크 이어서 다시는 안할것 같았던 피코파크 다시 한번 꺼내들었는데 오늘 같이 해볼 친구분들은 불동부의 편집자님들이에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이제 편집자님들과 같이 편집에 관련해서 영상을 같이 찍은 게 있어요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협동으로 몸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결모드를 한 다음에 이긴 팀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걸려야 찐텐이 나온다고 맞아 맞다, 그렇게 비치게 해야지 영상 각이 산다고 마맘메야 여기가 이게 뭐야 이거 가자. 올라. 먼저 가요. 아야 이거. 아, 아니, 네. 아, 아니 이거 뭐야? 격동이라서. 이런 맛 하는 거지. 와다 떨어진다. 아목 아파. 와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 선장님. 자 올라가. 올라가! 어? 떨렁 떨렁? 우리 다 내려가 사장님 할수 있어! 다 내려가 그래! 안돼! 어떻게 올라가! 나잡뺀거 같아! 저기 막데어고 아니요! 를 해야 돼! 하하야 되나? 어? 그래야 되나? 유튜 각! 잠깐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사장님 때문이다! 사장님이 너무 무거네 아니 내지 끼. 중간 사람이 먼저 내려가될것 같네... 내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준씨만 먼저 떨어지면 돼요 준씨만! 오케이 나 감! 됐어 올라와야 당겨! 아, 아, 야 당겨! 야 당겨! 아, 당와 아, 아, 어, 협동이 잘 돼? 아, 웃기고 자빠졌네 아이됐잘맞겨가됐어 어, 지금 고했아자 어, 어. 못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못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뭐하세요? 나중님 따라하는 거 재밌어 돼요 돼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야 너무 쉽고 야 아, 빨리 빨리 빨리 아니 다 나와 다 나와 열쇠 열쇠 야다 나와 열어 열쇠 지 말고 야쎄아이미아네 아이씨 아 쓰레기들아 날 지려 밟고가 됐어 자, 소범. 예. 소범 소범 가 소범 아어미민가나다봤어 좋아 <웃음> 다 내려와 다 내려와 빨리 빨리 아! <웃음> 아, 해서... <웃음> 아... 아. 1이2아1 1 1 1 1아1 1 1 1 1 1 1기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아, 1 1 1 1 1아와0 1 1 1 1 1 1 1 1 1 나와 아, 이씨라 나오라고 있지. <웃음> 들어가 <이기라 웃음> <이기라 웃음> 가족 가족 <같이> 찢어버린다. 가족마저 <웃음> 나... 네. 없으면 전 정체성이 없어요. <웃음> 오케이 됐다. 가자이 음, 이렇게 쉬운 거였나? 다들 먼저 갈려고? <웃음> 안돼 <웃음> 기대하려 지갑다 <죽었다>. 야 <웃음> 이따 이거 안 어떻게 하지? 하지? 안돼 안돼 <웃음> 다시 나와 아, 다시 나와 어. 어. 어? 어? 이 사람 뭐야? 너왜 어, 공중에 떠있냐이어 이거 제일 좋다 이거 제일 좋다 맨 위주의 이 사람부터 렛츠고! 어? 하하하하 너왜 군도 나이왜 있어! <웃음> 왜, 왜 멈춰 갑자기 어지질가기었어요 갑자기... <웃음> 울뿌시 누르지 마세요 이세요. <웃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 <웃음> 너무 타극적이다. 피지컬 해야 돼요. 다들 누르지 마세요. <웃음> <웃음> 누르시면 어떻게 <어떡해>, 해요, 사장님? <웃음> 정말 못 말린다니까. 이거 봐 지금 어떻게 해? 어떤지 성급하게 가시더니 <웃음> <웃음> 룰루루루루 저건 <웃음> 네, 좌우 반복되기 한다고 개무섭다고. 어지러워 일부러 저러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반복적인 좌우 아, 움직임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으악. <웃음>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오옹! 오옹! 잠한 으악! 으 어떻게 스쳤어! 스쳤어! 진짜로 터졌나요? 자 이제 더 어려운 거다! 어디로 갑니까? 엥? 죽었 뭐야?! 어려운 거 다? 어디로 가면 안되겠 점프! 됐다! 아니! 방금 내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보야? 뭐야 왜 나야?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아니 왜 자꾸 나야? 여기, 여기야? 알았지? 네. 잘 기억해 둬 더블? 여기? 어어 오케이 <웃음> 됐어 <웃음> 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주 오만 호들 갑은 다 <웃음> 아! 이고 환자 <한> 악었네 진짜 <웃음> 내가 밟고 갈 테니까 나 보고 와네 <웃음> 내가 밟을게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눈에 아, 아, 진짜. 보이는 것도 아, 못밟는 거야? <목소리>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목소리> 아유, 밝아서 좋아. 보자 봅시. 아 재밌다. 아야. 아찍어주네 아야. 뭔가? 아야. 와 진짜 너는 허둥 너무 잘한다. 따라. 아 초. 2 k 로쏠수 있어요. 초? 아. 다 죽어버리렴. 초복넌내 거야. 포켓몬이자 포켓몬. 아 소범은? 소범, <웃음> 소범. <소금, 소금. 웃음> 음, 음, 맛있다. 아, 어, 달려. 표 어, 온다, 표 온다, 표 온다. 아.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말 힘없이 지지시네요. 소범님, 먼저 가. <웃음> 아, 이개 웃기네. 순서대로 가, 그 순서대로 <손으로> 가. <웃음> 알았어요. 순서대로 갈게. 아, 소범님 천천히. 어. 아 네, 천천히 천천히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아안아아아 안녕~ 안아 안녕~ 아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가녕 안녕~ 안녕~ 안녕~ 안가 빨리 안녕~ 안녕~ 안녕~ 벌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야 빨리 가야 안받지 내가 니야니 네 탓이야 걱정하지마 앞에.. 앞에 보람이에요 앞에 보고 당당하게 죽어 다 못하네 <웃음> <타네>. 정말 뻔뻔하다 니가 <웃음> <네가> 할 말이야 <웃음> 빨리 가나렉 <웃음> 어, 너무 걸려 <웃음> 아, <씨>. 벌레 만났죠? <웃음> 피했죠? <웃음> 어, 죽었죠? 뒤졌죠? <또> <웃음> <웃음> 몇번 죽죠? 찢겼죠? <웃음> <피했죠? 웃음> <피꼈죠? 웃음> 뭘 봐? <웃음> 빨리 가 빨리 가. 그죠? 벌레 무섭죠? 계속 죽었죠? 어, 자, 사, 사, 어 간격, 간격, 간격. 야, 니네 캐릭터만 봐. 주변 보지 말고. 일단, 일단, 캐릭터에, 일단, 일단, 집중해. 일단. 캐릭터에 집중해. 캐릭터에 집중해. 다왔어, 다왔어. 와, 와, 와, 뒤질 뻔. 와, 무서워. 예. 무서워. 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렉. 어, 우리. 열쇠 갖고 와. 캐릭터만 봐, 캐릭터만. 자. <웃음> 점프. <웃음> 재 <laughs> <Yeah. laughs> 저버튼니 뭐라고 으흐! 아! 빠는 아! 아, 아! 아, 아, 거! 빠는 거! 아, 아. 거? 아, 입으로 빨아볼게 아, 아, 들어 잘했다! 잘했다! 아, 아, 자! 아. 연습 게임 드디어 끝났고 본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웃음> 자! 배틀 모드인데 네 가지의 모드가 ]지. 있는데 연습 게임으로 다들 한 판씩 간단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대결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에 가장 높이 점수 한 사람 아 이리 잡아 o 나와! <웃음> 왜 이렇게 가 많아 거지 절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웃음> 아놔파란색이긴거 같은데 야~~ 우이 아. 뭐야? 친절이야아 이거 어? 피하는거구나! 아. 오케이 이지 이지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이거 인터넷이 빠르니까 잘 어? 할... 어디? 아아 없어지는구나 어? <웃음> 나 너무 일찍 눌렀다아나 죽었어 오. 오. 아 이거 개인전이네 이거는 이런 느낌이군요 아네 아. 아. 나중에 줘가지고 들어오네 <웃음> 아, <더러우네. 웃음> 자, 그럼 개인전이니까 이렇게 하자. 리이등 인센티브. 그 순위에 사장님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3등까지 뽑고 그 3등 내로 내가 들어가면 두 명만 주는 걸로. 그래야 나도 필사적으로 네, 하지. 좋아요. 가 보자고. 이런 걸 원래 가만히 있다가 아, 머리 좀 맑지 마세요. 안 돼. 아! 강아구나 스비요. 진지도 못했어. 바닥에 붙어있는데. 땅으로 <웃음> 꺼지겠네 농구도 잘하지 못했어. 와, 이건 나아 맞다. 내공, 아, 맞다. 내공 아. 내공이 없어졌어요. 아 나와 나와. 아이들 왜 이렇게 잘해? 잘해. 왜제 위에서 노는 거야. 아, 하나도 없는 같은데. 제발 제발. 기 비켜 주실래요? 다아 아. 마지막에 친데 어, 제일 핑크색, 좋은색이 제일 많은 것. <웃음> 정말? 오. 호보미가 1등에 와 가장 트리었던 둘이 지금 일 <웃음> 점씩 카드했습니다. 다 연막이었냐고 인센티브만 걸리면 그냥 아주 사람이 헛헛 받게요. 맞다 인센티브 방어든어이 사람 느려. 너무 잘하는데. 오발라. 오. 드디어. 아! <웃음> 진짜 죽었는데. 오발라. 오발라. 리왜 이렇게 잘해. 오오오오! 저런! 리 가! 소리 가! 김희 그렇게도 인센티브가 받고 싶다냐! 난 돈이 좋아! 난 돈이 <놀람 의지> 좋아! 아아아아아아악! 들어오자니! 아 무효다! 열심히 한 30초 날아갔죠 내가 지금 물어뜯다가 망했네 어? 아씨 아, 아,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옆에 누르니까 눈치 보여. 어야될것 <웃음> 같아. 와키1 점. 어 뭐야 내가 방금 비웠던것 같은데. 아, 씨, 아 저기요 켜 주실래요? 아아아 아. 아, 어. 어, 주님 어깨아아아아 아 너무 박빙인데요? 다1점씩 가져왔어. 나 가죽 씩 빼고. 나 사장님 못 탔나? <웃음> 나도 점수 받고 싶다. 다내 거야. 다내 거야. 중간 자리 네. 가라. 보라색으로 보라색색. 점수 아, 집어색 아, 아, 적기야. 아, 아야 이번에도 소울이가 일인데? 아 이게 각 게임마다 이... 강점이 있는 건가? 미쳤네. 너무나 좋구요. 난 밟는 거 잘하시네. 다 <웃음> <웃음> 밟아주고 왔어아 아, 이거 안 되게 잘하지. 같은데. 어이씨! 놀래라 너무 과연? 점수 들어오더라. 하나 가져간다! 나도 1점은 따자 진짜! 저도 1점이 필요하다고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보리. 나도!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내가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직원들 <웃음> 위해 한 점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약물 구하는 거 봐! 에스피 나오겠어! 이거를 <웃음> <드러를> 못하겠어요! <웃음> 어. 어. 아! 아 오, 이겼죠! 이거! 맞네! 이걸 이겨먹었네! 이걸 이겨먹었네라 니 바로다 쁜 사람 만들기. 아, 1 네. 1점. 네, 이번에 아마로 0.01초의 신화를. 어? 아, 아, 아 너무 미쳤다. 왔다. 너무 아, <웃음> 새벽이 2점. 아, 이안 되는데. 아니, 네. 제일 못 했던 애들이 <웃음> 왜 여기에 서 개인 전화기 계좌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지. <웃음> 오, 야 안돼! 이제 세체분이 가! 안돼... 나왜 멍청하게 서있어? <웃음> 네. 안돼! 저리 가! 아, 내 거야! 학교 배운 게 있어. 기다리면 이러지마. 온다 너는 큰일 났네. 제발 너는 했어. 이번에 망했는데? 큰일났네? 제발 빨리 망했어! 힘을 내! 안돼! 어? 난가나 어? 아, 정... 아니면 세 명인데? 가 파닥이 맞아라! 그렇죠! 이거를 1등을 했네 아이도기이거다죽네아 인센 하나 빠졌고 <웃음> 자 인센티브 두자리 치열한 아유. 공방전 한번 구경해보도록 어, 합시다 아이엠 맘맘 m 은이가맛있어요안돼안돼안돼안 나이스 이즈 이즈 와 정말 높이 있다 <웃음> 당차시네요 음. 정말 <웃음> 아내돈 나와아 나와 <웃음> 내 거야 이거내 거. 됐다 아, 어이거 없네 계속 내 거. 아 짜증나 내게 하나도 없잖아 저리 가라 공을 <웃음> 가둬놓고 내 뭐하는 거. 짓이야 지금 아, 무서워라 공속기내거야 노란색이 이긴거 같은데 아... 이길줄 알고 아예 공을 속지 공점 공인줄 큰일이네 내가 못하는거다 아, 렉 아. 걸렸어 이번엔 가능성이 있다 네, 음 이것만 하면 머리가 간지러울까요? 아니요, 그래서 <웃음> 그래요. 코도 간지러움. 나는 긁고 싶다, 벅벅. <웃음> 코도 간지러움. 아, 너먹게됐어 <웃음> <웃음> 선배님들, 신입을 <웃음> 비해 1점 괜찮으십니까? <웃음> <목소리> 아, 맛있겠다, 인센트 <웃음> 계속 보니까 뭔가 고로케 같지 않아요? 가서 먹으면 되겠다 그럼 <웃음> 분로으세요 그렇지? 맛있다 아.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렸네 파괴하지마! 파괴하지마! 이상한 <웃음> 것들, 나도 해야지 <웃음> 아, 하지마 와, 키비빙 승리 <웃음> 1점 아주 아. 마빙이에요 와... 0.03대! 미친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지? 전태도... <웃음> 8, 4, 4, 4... <웃음> <웃음>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지는 뭐야? 미쳤나 봐. <웃음> 전태야. 자, 인센티브는 제가 출입하겠습니다. 어림도 없지. 안 되지, 안 되지. 밟아, 밟아. 아, 아, 아 과장님! 안돼! 아, 아, 아, 어? 한 끼를 아, 아, 먹으면 어떡해. 아, 아니, 너네 왜 이렇게 안 점프를 안못 돼요. 해. 가만히 있어야지. 미안. 과장학 어, 이거 넘는다. 위가 돼버렸네. 공기 세요? 공기 세요? 세요? 왜 공기세야. 저러는 거야 진짜! <웃음> 나와 다들 나와! 내 1점 내다! 너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해요! 아, 내 1점이야! 아, 어. 내 1점! 와 주황색! 아 지민이 어. 2점 아, 아, 2점인데? 아씨 잠시만! 어, 나영점인데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이고할 때마다 머리 미리 긁어놔야지. <웃음> 아니 나왜 자꾸 렉이 걸리냐? 렉이 걸리는 건 컴퓨터가 아니라 손가락이. 아니 되지? 내 앞에서 공이 멈춰요. <웃음> 그 마구예요, 마구. 투명 벽이 있어. 빵! <웃음> 어? 뭐야? <웃음> 아! 오! 어? 와 어? <웃음> 대박! <웃음> 와 동시에 아, 나... 다 죽었어. 아니, 아니 저 느린 공에 죽은 두 명을 아. 보고 <웃음> 그 다음에 개빠른 공을 맞고 셋다 죽었어. <웃음> 어? 이거 새벽시 엄청 유리한 거 아니야? 와, 이번에 끝나나? 아! 아 준씨가 와... 가중이... 아니 아, 이번에 많이 참았는데... 오, 이겼다! 야, 이걸 이렇게? 2대2대2? 사장님 그래, 진짜 뛰지 마세요. 나 1, 리 3들 다 가져갈 건데? 아 안돼! 안 아, 비명 소리 봐. 아, 아. 오, 근데... 아, 가죽님 하나 먹었어. 아, 와, 그냥... 가죽이... 아빠, 아까워. 점이야 잠시만 이러면 2대2대2예요 2대2대2 아니구나, 2대 2. 아니구나. <웃음> 아 그렇구나 미안해 이제 1점입니다 이렇게 내기시네요 1점, <좀 웃음> 1점 줘라 어, 여기 오지마라 <웃음> 왜 이렇게 사람 많냐 왜 와라 노 레이터 아래로 트리플로 막았어 제발 아, 끝나라 이거... 끝나 제발 끝나 빨리 <웃음> 아 이거 누가 봐도 <웃음> 핑크다 올래 안돼 진짜 박빙인데? <웃음> 진짜 다 이제 1점씩 얻었다 <웃음> 2점이 너무 많았자고 너무 힘들다. <웃음> 진짜 피말리네, 이거. <웃음> 저혈압 아, 치료제, 이거. 그... 와,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3등까지 가면은 체력 사업이다. 제발 집중해서 말 없는 것 봐. 아! 아이씨. 그냥 역대급이야. 아, 진짜 너무 화난다. <fi> 와 아. 아 빨라, 빨라. 아, 스트레스. 요즘은 게임을 못하면 돈도 못 벌어요. 로켓님펼려주세요 <verified> 아, 아. 아. 죽이러 온다. 로켓님 들어오, 아이고 아, 이거 아, 맞네. 오, 아, 둘들어오돼야될 거래. 이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기면은 지금 끝난다고. 잘하네. 자, 2등 누구일까 봐요. 제발, 아. 와 우와, 우와, 우 인센티브 내꺼야내꺼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네나왜 자꾸 이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 에코야 에코야 나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야 에코나뭐나뭐 에코야 에코야 아, 아, 진짜! 이거 나뭐 참을 수 없어. 또 뭐라면서 또 해. 이렇게 다 많이 먹는 거야? 한 번에 못 이겨. 아 빨간색 진짜. <웃음> <웃음> 비슷 비슷한데. 아, 아, 아 그렇지. 아, 아니, 아니 미쳤냐고? <웃음> 미쳤냐고라니? <왜> 아,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어이? 아이씨 욕하지면 안 돼요. 진짜 욕할 것 같은 미야스인데도. 아씨 나 우리 걸렸네. 아 이때를 위해 좋은 인터넷을 깔아놨지. <웃음> <딱> 치네. 오셨네. <웃음> 고렇겠니. <했니? 웃음> 바쁘시다. <웃음> 어우 내 <랩> 아. 걸려. 짜래. 현지증 나요. 오. 과호 <웃음> 과호입니다. 저말 없으면 119좀 불러주세요. 오 답이 느린 거. 오 느린 진짜 거. 진짜 느리죠? <웃음> 아! 어, 저 느린게 은근히 피하기가 <웃음> 힘린다니까 아깝다 1점 실하냐고 2점 저거 실하냐고 이제 이제 절대 시작이네 하나하네. 절대 참아 아! 야이개새 나도 초롱짓 해야지 아 하지마! <웃음> 아 미안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 <아니, 소범신, 웃음> <전혀> <웃음> 없죠. 어디에 야! <웃음> 안 나와? 안 돼. 야! 아, 와, 아, 대박. 아그 아, <웃음> 정도야? 아, 하게 살게요. 점점 아, 이것도 내 거야? 아, 이 아, 것도 내 거? 내 거. 거없죠다내 거. 니거없죠니거없죠니 거. 없죠 맞아. 놀아줘. 내, 내, 놀아. 내 거야. 내 거야. 쟤가! 아, 빨간색 왜 이렇게 진심이야? 대체! 아, 어, 야, 이거 잠깐만. 빨간색 아니야? 진짜로? 아니 이런! 어. 아니! 아니라고! <웃음> 진짜 트롤이네! 야 이번 판 뭐요? 모여 <웃음> 아, 나 진짜 아, 피 부을 아, 수가 아, 있어서와 드디어 한번 이겨먹었다 와... 씨지형지물이지 이제 지형지물밟부러 가고 <웃음> 있는 거 아니? 지, 어, 맞아 사장님 밟으러 가고 있었어 <웃음> 뭐요 뭐요 수많은 키 소리 다내 거야 아니, 누가 여기 벽 세워놨어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진짜 겁나 웃겨 어떻게 <웃음> 돼 <웃음> <웃음> 뭐, <그대는> 이길 거야 <웃음> 아, 아, 벽수야, 너무 웃기다 <웃음> 누가 봐도 키미너무 <웃음> 아, 끝나면 실신해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와, 웃음> 어? 키미이 호랑이 없는 곳엔 여우가 짱이지 이거 그만하고 싶어 <목소리> 아 이거 너무 싫어 <웃음> 이 지친다 아 <interference> 누구보다 <웃음> 누구보다 빨리 아, 뒤지는 건데 아 갑자기 아, 너무 웃겨 죽을 것 같아 <웃음> 차라리 빨리 죽든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고통이야 고통 근데 이것도 미미님 조, 잘하는 거잖아 으악 죽어. 데지거 항상 아, 먼저야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한결같해봉석진봉석진 나이자 어? 어 잠깐만 나 죽어야지 태병님 이겨주세요. 나이 사람 방해하고 있을게. 나도 방해하지. 낯리지낯리지아 혈마네 씨. 낯리지 이약물 곧 따가져. 이약물 곧 따가져. 아 진짜 <웃음> 이쯤 되면 죽어 죽을 때도 됐는데. 이약물 곧 따가져. 뭐, 어떻게 이약물 이 이곧 따가져? 다가... 아, 네! 아 이약물한데. 덜 물었네. 아 일점. 이... <웃음> 아, 아 힘들어 씨. 아 누르자마자 바로 나한테 오는 거 봐. 아 아까워 와, 졌다 밍 승리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끝난 게 어디야? 힘들어 아 어, 머리 아파 다들 아, 네, 너무 많이 지쳤구나 아,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 예, 네, 3위에 <웃음> 자 이렇게 인센티브 가져가는 세명은저 그리고 미밍 준씨입니다 오래된 동넬 아, 가져가셨네 자판못 이긴다 원년 아, 멤버들이 다 가져가네 미안, 미안하지는 않고요 막, 어?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편집자님들과 함께 해본 피코파크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야 이제 빨리 자러 가자 빨리 아, 아, 진짜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합니다 고생했어요 음.